최고의 모습, 그것 외에는 인정 못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구원자님, 안녕하세요. 보아하니, 오늘 업무는 이제 끝나셨나 보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이게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오늘 이따가 로제, 클로이랑 점심 드신다고요? 저도 같이 가자고요? 음,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번 주는 처리할 업무가 많아요. 혼자 다녀오시죠, 구원장님. 아니요,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배려는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 영역이거든요.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치, 그럴 줄 알았죠. 린지 개는요, 한달 스케줄을 미리 정해놔요. 맞아요. 노는 날이랑 일하는 날을 따로 엄격하게 구분하더라고요. 일하는 날에는 밥도 안 먹고. 검은매 기사단 단장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죠. 린지 체질에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무리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린지가 조금 도도한 면이 있죠. 별명도 솔레이의 레이디 노아르인거려? 아, 레이디 노아르는요 유리아님의 요청을 뭐든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에서 기인한 린즈의 별명이에요. 고대 문명의 기록에 그렇게 쓰여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뭐든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맞아요. 혼자서 나쁜 놈들을 척척! 재미없네, 린지 녀석. 왜 이렇게 완벽한 거야? 해가 빈틈이 없어. 그런 한결같음이 린지의 매력이죠. 뭐... 한결같음이라... 음... 어떻게 하면 린지의 색다르고 재밌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음... 그러게요. 연애를, 연애를 한다거나? 하지 로즈, 데이트에 대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이웃이 나한테 잘 어울릴까? 어색하지 않을까? 흐, 클로이 도와줘. 안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내 마음을 어떡하면 좋아 나는야 사랑에 빠진 소녀 린지입니다 <웃음> <웃음> 뭔 버러지 같은 <웃음> 왜 여기 있냐? 오늘 밥못 먹는다며 원자님이 서류 하나를 깜빡하셨길래 순찰 가는 길에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야! 등짝을 갑자기 그렇게 세게 라고 때린 거거든. 하여간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긴. 아, 딘지 미안해요. 억울해. 어, 그래. 로즈랑 구원자님도 나랑 같이 상상했는데 왜 나만 맞냐고. 아이고. 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对